지우야, 블루베리가 잘 자랐어? 네. 블루베리 어디 있어요? 요 어서, 블루베리. 음, 블루베리 많이 자랐지?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지, 지우야? 제가 똥 땄어요. 응. 응? 제가 똥 땄어요. 제가 똥 쌌어요? 응. 와, 블루베리가. 잘 자르고 있어요